자 처음부터 들어가서 갤러리를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자, 갤러리 그럼 사진이 쭉 나와요 앨범 뭐 스토리 공유 굉데여기 보면은 사진을 내일부터 들어가서 어딘가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좀세개좀세 3개, 개를 눌러요 그리고 휴지통을 들어가야 휴지통은 지금까지 있던 것들이 계속 있는데 여기서 다 매물을 잡아먹는 거랍니다 야네이버를 뒤지고 뒤지고 뒤지고 찾아 갖고 겨우 찾았네요 그럼 지워볼게요 자 비우기 지금까지 지웠던 것들이 여기 써 있죠 여기 보면은 삭제한 항목은 30일 동안 여기에 보관될 거예요 sd 카드를 분리하기 전에 휴지통을 비우고 휴지통에 보관된 항목을 완전히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0일 동안 지웠던 것들이 안 없어지고 캐시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그냥 저장공간 다 잡아먹었네 요 앞전에도 이것 때문에 핸드폰을 밀었는데 이야 큰거 찾았네 완전 꿀팁 네이버 뒤져버 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은 엉뚱한 소리만 해 사진을 지우세요 뭐 동영상을 지우세요 카톡에 뭘 지우세요? 맞는 말인데 보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먹었네요 짠! 짠! 아 그걸 봤어야 되는데 아 용량을 그럼 용량이 얼마큼 있냐 했으니까 봤어야 되는데 아 짠! 136기가 와이 다른 걸 다시 해야겠다 여기까지